내리 찹쌀떡 수면 크림 이거를 오디로 잘 거예요.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찹쌀떡같이 화장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얘는 목에도 올려주셔야 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트 크림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요 리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바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다음날 화장 잘 먹으라고 차서 똑같이 이게 약간 쌀 쌀을 올리는 것 같은? 국물 바르는 느낌이에요 되게 좋아요